네, yeah,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PHP로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이, 만들어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업은 어,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수업 수업 전체가 끝나고 꽤 기,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어, 새롭게 만들어본 수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맥락이 약간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 또는 제 말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보셨고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PHP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자,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로그인을 하죠. 이렇게 비밀번호, 뭐 아이디도 있겠지만 ID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 텍스트 필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비밀번호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 방식으로 어, 로그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저렇게 어, 글씨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어, 실행시킨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8-1.php 인데요 여기서 제가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이 url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출 버튼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8-2.php가 열렸죠. 그리고 뒤에 패스워드는 11111이라고 하는 어, 비밀번호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8-2.php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음... 요것은 비밀번호가 1이 4개일 때 로그인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6개를 입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뉘신지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 111을 한번 입력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8-2.php로 어...php가 열렸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1111이 이렇게 뒤에 붙은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로그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저런 텍스트가 화면에 표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뭐꼭 비밀번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일 수도 있고 글을 작성하는 화면이면 글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PHP 애플리케이션이 열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어, 방금 보셨던 이런 화면 있잖아요? 이런 화면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8-2.php 아직 그 코드를 본 적도 없는 저 php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결과를 다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예,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결과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11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뜹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막 입력해요 다시 말해서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뉘신즈라고 하는 텍스트가 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음, 여기 보시는 파이 2.php 예, 우리가 이제 만들 파이 2.php가 이 물음표 뒤에 따라오는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뒤에서도 여러 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의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파이 2.php 는예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들 파이 2.php 는알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추측해보세요. py-2.php php 애플리케이션은 그 패스워드의 값을 1111인지 아니면 1111이 아닌지에 따라서 로그인을 시켜주거나 로그인을 시켜주지 않거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가 8-2.php 안에 있으면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바로 조건문인 것이죠. 형태는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이 자바스크립트와 php는 동작하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어 여기에 8-1.php 즉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화면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우리의 주인공인 파이 다시 2.php의 내용을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